안녕하세요. MJ 용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곳에서 구매한 인산철 배터리를 저희 제품과 병렬 연결해도 괜찮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병렬 연결해도 됩니다. 그 배터리 용량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연식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배터리 보이시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 배터리를 연결한다고 안에서 다른 화학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가급적 첫 번째 뭐 비슷한 전압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세요. 어, 0.3V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선은 그 6AWG 실리콘 전선 그 정도로 두꺼운 걸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A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지를 그리고 이번에 2 0 0 a 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둘을 연결해 왜 연결하는 거예요? 둘을 연결해서 300A를 쓰고 싶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얇은 전선으로 연결하면 두 배터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전선의 두께, 병렬 연결할 때 쓰는 전선의 두께가 배터리의 사용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네, 실험하기 전에 먼저 아주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원칙 첫 번째, 두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면 두 배터리의 전압은 같아집니다. 연결하는 순간 같아져요. 물론 처음에 연결하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 배터리의 전압은 동일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 두 배터리를 병렬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전압이 동일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충전하면 전압이 동일하게 오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만약에 100리터짜리 물통과 200리터짜리 물통이 있어요. 100리터, 200미터 근데 두 물통의 수위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럼 누가 면적이 커져요? 200리터짜리가 두배 면적이 크겠죠? 높이는 똑같은데 넓이 만큼 여긴 그리고 둘을 수옥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요. 한쪽은 100리터, 한쪽은 200리터 연결됐죠? 높이가 같다는 건 뭐냐면 병렬 연결이란 거예요. 둘을 연결하면 연결할 때는 약간의 수위차가 몇밀리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근데 벨브를 여는 순간 연결하는 순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해집니다. 희한한 게 물을 가지고 설명하면 전기 회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에서 물통에 습도 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물통의 물의 높이,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먼저 내려가나요? 아니죠. 수위는 동시에 내려갑니다. 전기로 똑같아요. 수면은 전압은 같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해봅시다. 수위가 동시에 내려간다고 했죠. 그럼 100리터짜리 물통이랑 200리터짜리 물통이랑. 어디서 더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수위가 동시에 내려가면 200. 200리터가 상식적으로 네. 두배더 네. 만약에 초, 초당 30리터씩 쏟아낸다 그러면 100리터짜리에서는 네. 초당 10리터가 쏟아질 거고 200리터짜리에서는 200리터가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두 번째 법칙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통에서도 똑같이 저, 정의가 돼요. 만약에 두 물통을 연결한 고무호수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100리터짜리에서 물을 뺀다고 쳐봅시다. 근데 물을 빼는 구멍은 엄청나게 커. 물이 콸콸 쏟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리터 쪽만 먼저 물이 쭉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200리터에서 꿀꿀꿀 가는데 그 전처럼 물을 콸콸콸 쏟아낼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작은 구멍. 두 물통을 연결한 작은 구멍이 저항입니다. 구멍이 크면 물이 흐를때 저항이 적어.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물통에서 막 물을 써줘도 200리터짜리 물통에서 물공급을 잘 해줘요. 그만큼. 근데 구멍이 작으면 저항이 크면, 전선이 얇으면 이쪽에서 물이 막 빠질 때2 0 0리터쪽에서 원활한 공급을 못해줍니다. 이 배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원칙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예요? 저항. 저항이 크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I는 알분의 V. 위 옴배법칙이에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배울거래요 <웃음> 저항은 언제 커지냐. 저항은 이거는 이것도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전선에서의 저항은 굵기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말이 어려운가? 쉬운 말로, 굵을수록 저항이 작고, 찔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배터리를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연결 부위의 저항, 전선의 저항이죠? 전선의 저항을 0으로 맞출 수 있다면, 정확히, 아까 100L와 200L 물통에서 동일하게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0인 전선으로 연결한다, 물론 0은 없지만, 그러면, 이게 2 0 0암페어 이게 100암페다. 여기서 30암페씩 뺐었어 그럼 얘는 정확히 20암페를 공급하고 얘는 10암페를 공급을 합니다. 언제? 두 배터리 사이에 연결 저항이 0일 때. 0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목표는 두 배터리 사이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줄이려면 어떻게? 전선은 짧게 그리고 굵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세 가지 원칙 전압이 같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압이 떨어진다. 저항이 크면은 한쪽만 먼저 소모가 된다. 그게 맞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길게요. 지금 보면 대기전류가 9와트에요. 9와트고 이걸 한번 켜볼게요. 켜보면. 음. 100%로 놓자 100%로 놨을때 196 그러면 소비전력 적을게요 전력은 몇이야? 194 빼기 9와트는 185와트 소비전력은 185와트입니다 일단 저희는 소비자력을 측정했어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희는 또 전선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굵은 전선, 얇은 전선,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전선을 주워왔습니다. 먼저 굵은 전선을 연결하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병렬 연결 방법 다 아시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합니다. 먼저 굵은 전선으로 연결을 했고요. 얘를 1번 배터리 얘를 2번 배터리라고 할게요. 굵은 전선으로 연결했을 때 인버터를 어느 단자에 연결했죠? 굵은 전선 가는 전선 모든 케이스를 다 테스트할 거예요. 1번에서 출력 2번 배터리 글씨 봐라. 출력 1, 2 교차 출력 1번 2번 교차 요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린 뭘 측정할 거냐면 아까 이 조명에 소비전력이 1 8 5 w 였죠 185W를 쓸때이 배터리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이 배터리에서 얼마를 소비한다. 그걸 측정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굵은 전선으로 연결하고 1번 배터리 연결했죠. 자 켜. 켜고. 1번 출력 적을 거예요. 다. 몇시 측정됩니까? 82가 측정되죠. 82. 그러면 1번 배터리, 2번 배터리. 1번 배터리에서 8 2 w 가 나왔죠? 그럼 2번 배터리는 얼마를 할까요? 처음에 194에서 82를 빼면 돼. 그러면 1 1 2 w 계속 이쪽에서 소비전력이 늘어나고 있네요. 왜냐면 인버터에서 가깝다 보니까 굵은 전선을 사용해도 결국 큰 배터리보다는 여기서 전기를 더 많이 뺐으네 지금 다시 적을게요 104와트 104와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몇을 뺐을까 이번에서는 90와트 정도 뺐어요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갈게요 이번에서 뺐을 었 거예요 전기를 자 이번에는 인버터를 2번 배터리에 연결했어요. 아까 1번 배터리에서 연결했죠? 네. 이 상태에서 한번또 켜볼게요. 켰습니다. 2번 출력 아까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지금도 1번 배터리에서 104, 2번 배터리에서는 9 0 와트 정도를 빼서 쓰고 있습니다. 1번 배터리에서 약간 더 많이 쓰네요. 이게 한 3년 된 거라서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 어... 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는 단자를 지금은 이번 단자에서 전기를 뺐었잖아요. 네. 1번 배터리랑 2번 배터리를 교차해 가지고 한번 전기를 뺐을 거예요. 또 변화가 있는지. 자.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실험. 1번배터리랑 2번배터리에서 교차로 빼고 있어요 둘다 어차피 병렬 연결이고 인버터 마이너스 단자는 1번배터리에 연결했고 플러스 단자는 2번배터리에 연결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전기를 뺐쓰겠습니다 아마 거의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전선을 굵게 썼기 때문에 전기를 소비할 때 어느 배터리에서 전기를 뺐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번배터리에서 112를 뺐으네요 194에서 1 1 2을 빼면 82 자,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1번 배터리에서 나오는 양이 비슷하고요 전선을 굵게 썼을 때는 여기서 뺐으나 여기서 뺐으나 교차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굴, 저희는 굵은 선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제 얇은 선으로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얇은 선 여기 있습니다. 연결을 또 할게요. 예, 이번에는 1번 배터리와 2번 배터리를 아까보다는 가는 전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전기를 소모하면서 1번과 2번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는지 측정을 해볼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두 배터리 연결했을 때 어디서 전기를 뺐어도 괜찮냐고 물어봐요. 아까 굵은 전선을 사용했을 때 어땠죠? 여기서 뺏으든 여기서 뺏으든 서로 교차하든두 배터리에서 빠져나가는 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얇은 전선을 가지고 테스트해볼 를 거예요. 첫 번째, 아까랑 똑같이 얇은 전선으로 연결하고 일버, 인버터를 1번 배터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써보죠. 자, 켰습니다. 켜졌어요. 자, 전화가 보이시나요? 와. 차이가 어때요? 1번 배터리에서 얼마를 소비합니까? 135. 135. 네. 와, 그럼 2번 배터리에서는 60W 대충. 네. 6 0 w 의 전기를 쓰고요. 어때요? 전선 하나 네. 바꿨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뭐 2, 30% 차이가 네. 확 벌어지는 거예요. 사용량이. 네, 그러네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또두 번째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2번에서만 전기를 뺐어볼게요 네. 끄고 전선을 다시 인버터선을 1번에서 빼가지고 요거 2번으로 옮겨왔습니다. 2번으로 옮겨온 상태에서 조명을 켜볼 거예요. 켜졌습니다. 자, 숫자 보이시나요? 1번 배터리 몇 쓰죠? 86. 86와트 그러면 이번 배터리에서는 대략 108와트 자, 여러분 이 차이 보이시나요? 어, 90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이 차이 보이시죠? 아까 두꺼운 전선을 썼을 때는 저희가 인버터를 1번 배터리에 연결하든 2번 배터리에 연결하든 이 배터리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선을 얇은 거로 바꾸니까 어떤가요? 너무 극적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면 아까 물통 비유처럼 여기서 전기를 뺐을 때 근데 그두 물통을 연결한 호수가 두꺼우면 여기서 전기를 막 뺐어도 충분히 전기를 물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수위가 동일하게 떨어져 그런데 두 물통을 연결한 호수가 얇으면 여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갈 때 제대로 공급을 못해줍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배터리가 고장나지는 않지만 두 배터리를 동시에 골고루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이번엔 하는 김에 열두 교체를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교체를 해볼게요 자, 가는 전선 실험 세 번째입니다 두 배터리는 아까보다 가는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버터를 병렬 연결이죠 인버터를 하나는 마이너스는 1번 배터리 플러스는 2번 배터리에서 빼서 쓰고 있어요. 이때 전기 속비량을 측정해 볼게요. 켰습니다. 이때는 약간 변화가 생길 거예요. 켜졌고요. 자 어떤가요? 1번 배터리에서 약간씩 떨어지네. 118. 그러면 2번 배터리에서는 84. 70 6 네.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간단히 실험을 해봤고요. 글씨가 워낙에 악필이에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일단 두 배터리는 무조건 굵은 전선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굵은 전선으로 연결한 경우는 어느 단자에서 전기를 빼으던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배터리 전압은 거의 동시에 동일하게 떨어질 거예요. 두 번째 실험, 저 얇은 전선 가지고 연결을 했죠? 그럴 때는 인버터를 어느 쪽에 연결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1번 배터리 연결하면 1번 배터리가 먼저 소모되고 2번 배터리 연결하면 2번 배터리가 먼저 소모돼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아 내가 전선이 진짜 굵은 게 없어 그럴 땐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다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교차연결 그쪽이 차라리 나요 이걸로 예. 이제 실험을 마칠게요 어때요? 실험 재밌었나요? 네. 자, 여러분 <웃음>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배터리 병렬 연결해도 괜찮아요 안 망가져요 화학적으로 이상한 일이 안 생겨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두 배터리를 연결할 때 굵은 전선을 짧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내차 매립한 배터리는 앞에 있고 보조배터리 이번에 산, 거, 산 거는 조수석에 놓고 연결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나는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XT90을 쓸 거야. 그것도 하지 마세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만약에 두 배터리가 멀리 있다면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두 배터리를 가깝게 위치하고 굵은 전선으로 병렬 연결을 해주세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